주식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과거와 흡사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게는 학창시절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1982년 그 녀석을 처음 만난 것은 중학교 3학년이었고 같은 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친누나와 자취를 하며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던 그 친구는 저와 성격과 키 많은 것들이 비슷하여 정말 주기 잘 맞는 친구였습니다. 둘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자 같은 상업고등학교를 진학하며 더욱 가까워진 사이가 되었죠. 중학교 시절에도 저보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는 고1 1학기부터 전교 1등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를 잘 알기에 저는 친구 좀 본받으라며 부모님에게 구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친구가 고2부터는 PC방도 없던 그 시절에 갑자기 컴퓨터라는 것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포트란이 어떻고 베이직이 어떻고 이상한 소리만 하면서 곧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라면서 같이 견해 컴퓨터 반에 가입하자고 하는 것을 저는 거절을 하며 고1 때부터 저희의 목표는 은행이었고 각 2급이 필수였던 주산 과부기에 대해서 논쟁을 펼치며 얀마 은행에서는 시험 과목에 컴퓨터 같은 건 없어 그 시간에 주산 과부기를 공부하는 게 낫겠다 하자 그저 웃기만 하던 그 녀석은 더욱 컴퓨터에 빠져들어갔고 성적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한 녀석이었고 저는 친구가 안타까워 지금이라도 취업 공부하자고 했지만 걱정하지마, 헤헤. 내가 더 성공할 것 같은데? 우리 내기할래? 1985년 어느덧 우리는 고3이 되었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운빨이었는지 고향의 지방은행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도내 컴퓨터 경연대회에서 2등까지 했던 친구는 컴퓨터 공부를 더 해보겠다며 전문대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각자 가는 길은 달랐으나 우리는 하루가 멀다하여 만났고, 집안 형편 때문에 매일 아르바이트하는 친구가 안쓰러워 월급을 받으면 조금씩 주곤 했죠 거기에 항상 필요 없다는 친구에게 그런 절교다 너 다시 나안 볼래 하며 보고 싶은 책 사보라며 적은 돈이지만 친구의 손에 가끔 쥐어주었습니다 세월은 흘러들다 군대도 다녀왔고 친구는 전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에 있던 투자신탁회사 전산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친구가 첫 출근하기 전날 우리는 엄청 취하고서는 열심히 살아보자 밝은 미래를 위해 전진하자며 온 동네를 소리치며 돌아다녔습니다. 1994년 제가 먼저 결혼을 하고 그 이듬해 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서로 결혼식 사회를 보며 앞날의 다짐을 받아내었죠. 그 후에도 부부 동반으로 가족보다 더 자주 보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는 절친한 사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1997년 어느 날 은행 퇴근 시간에 맞추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소주전을 기울이던 중 친구야 우리 돈좀 벌어볼래 뭘하냐 갑자기 왼둥단지 같은 소리야 새꺄 친구는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이번에 노조 간부가 됐으며 자기와 호용호자하는 선배가 그 회사 주식매입 담당자인데 선배라는 분은 이 분야에 알아주는 큰손을 잘한다며 큰손이 작전을 진행할 때그 선배에게 종목을 알려주면서 본인도 돈을 조금 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랍기도 하고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했었죠. 너에게 신세 진게좀 맞냐? 나는 늘... 너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돈에 한이 많잖아. 이제는 우리도 잘 살아보자. 생각해보고 연락을 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밀사항이야 알았지. 주식이란 것을 잘 몰라 불안하기는 했지만 친구를 믿고 마누라 몰래 적금을 해약하여 2천만 원을 친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3주 뒤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원금하고 수익금 입금했으니 확인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금은 2천만원, 수익금은 천만원, 총액 3천만원에 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세상에 돈 모으는 방법은 열심히 적금 불입하여 목돈 만드는 것으로만 알았던 행돌이가 3주 만에 원금의 50%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익금에 가슴이 콩닥콩닥 친구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오자마자 마누라를 불러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친구 하나 잘 떠서 이게 웬 횡재냐면서 마누라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너무 놀란 와이프는 이 돈으로 뭐하냐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번 이번에 수익금은 5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익금이 좀 적다며 미안해하는 친구에게 무슨 소리냐 너무 고맙다고 이러다가 우리 너무 부자 되는 거 아니냐며 저녁에 소주나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친구는 술만 취하면 눈물을 글썽이며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시골에서 본인의 논과 밭이 없어 다른 사람의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소작농에다가 누나와 여동생은 나 때문에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봉제공장에 취직하여 내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는 거 알잖아. 나 때문에 가족이 너무 많은 희생을 했어. 내가 다 보상을 해야 돼. 꼭. 하며 엄청난 부담을 지면서 살고 있는 친구는 이제는 조금 힘들어질 것 같다는 말도 하더군요. 이런 좋은 기회가 와서 그 돈으로 고향의 아버지 그리고 누나 여동생 명의로 땅을 사주고 싶었는데 주식 매입 담당 선배가 큰 손이 너무 많이 해 먹으면 꼬리가 잡힌다며 이번에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하고 해외로 간다는 게 아니냐 그 소리를 듣자 솔직히 저도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소주잔을 기울이며 아쉬워 하던 중 친구가 말했습니다 친구야 우리도 마지막인 이 기회를 확실히 잡자 나는 없는 돈 끌어모아 돈을 모아 볼 테니 너도 기회를 잃지 말고 돈을 모아봐. 그렇게 해서 친구가 3억, 제가 2억, 총 5억을 만들어 친구 증권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당시 2억이니 3억이니 정말이지, 그때는 꿈에 부풀어 간땡이가 정말 부어도 크게 부었나 봅니다. 신용대출도 받고 친척, 처가집 누나한테 돈을 빌려 그큰 돈을 만들었으니. 그러나 행운은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IMF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샀던 주식의 회사는 부도가 나서 주식이 휴지가 되었고 친구의 회사는 문을 닫았으며 제가 다니던 은행도 퇴출 결정이 되어 하나은행에 인수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채가 너무 많은 관계로 고용 승계가 되질 않아 실업자가 되었고 다행히 다른 은행에 근무하던 마누라 덕분에 근근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미루닥친 불행에 다른 생각을 할수 없었으며 제가 빌린 처가집과 친척들의 돈 그리고 신용대출 때문에 마누라도 엄청 힘들어하여 결혼생활도 위기였습니다 혹시 친구가 나를 상대로 사기친 것이 아닌가 의심했고 연락도 안되는 친구에게 배신감은 점점 쌓여 만갔습니다두달뒤 학창시절 윤방학 때 놀러갔던 친구의 고향집을 찾아갔습니다. 친구의 여동생이 저를 알아보더군요. 신발도채 신지 못한 아버님은 저의 손을 잡으며 친구를 찾아달라고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친구는 사채까지 빌렸더군요. 부인과는 이혼을 하였고 사채업자들이 친구를 찾기 위해 이곳에 다녀갔다고 하여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나름대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실제로 최대의 피해자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저도 너무 힘들었던 당시였고 새로 얻은 직장 때문에 용인으로 이사하여 많은 일들을 해결하다 보니 친구는 잊혀져 갔습니다. 제가 모시던 부모님들은 형이 있던 서울 수유동으로 이사하게 되어 더 이상 친구의 소식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6년 동안 빌린 돈들을 갚기 위해 정신없이 일했으며 다행히 맞벌이라 금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오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척 결혼식이 있어 고향에 갔다 왔는데 그 친구의 누나를 만났다고 하며 뷔페에서 일하고 있는 누님께서는 어머니를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저는 그간 잊었던 친구의 그리움이 폭발하며 흥분하고선 어머님의 말씀이 재끝나기도 전에 그래서 어디 있대요? 잘 지내고 있대. 뭐하고 있다고? 연락처 물어봤어요. 어머니, 친구가 너무 보기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알려주신 연락처로 두 군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친구의 누나에게 연락했습니다. 누님, 저 동생 친구 박상철입니다. 기억하시죠? 정말 반갑습니다. 친구는 잘 지내고 있죠?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친구의 누나는 당황하며 몰랐니? 하는 겁니다.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모료 IMF가 터지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3년이 지나서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김춘배 씨 누님 되시죠? 새벽에 술에 취해서 가로등에서 쓸어도 있어서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오시겠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니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었답니다. 전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딸아이와 마누라가 왜 그러냐고 하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귀속은 삐소리가 나며 계속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누나는 친구의 유품 중에 수첩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에게 남긴 메모가 있었다더군요. 저는 불이 낳게 유품을 받으러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가족 다음으로 제일 사랑하는 나의 친구 상철아 친구야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너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상철이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와 정말 보답하고 싶은 진심이었다.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너무 미안해서 감히 연락도 못하겠는걸 진짜 미안하다 친구야 날 용서해 주겠니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친구와 자주 가던 막창집으로 가선 혼자 되내였습니다 아니 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친구야 잠시나마 너를 의심했던 거 용서해 다오 나 살기 바빠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던 너를 잊고 살다니 너를 생각하니 밥도 먹기 싫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구나. 이제서야 하늘나라로 간걸 알게 된 내가 너무 무심하고 나쁜 놈이다. 정말 용서해다오 눈물로서 용서를 빈다. 그렇게 아버지와 누나, 동생에게 땅을 사주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가난을 자기 자식한테는 절대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나쁜 새끼야. 나한테 연락 한번줄수 있어잖아. 정말 보고 싶다 친구야. 정말 나를 용서해다오. 네가 너무 그리워. 이곳에서 또 너를 추억한다.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정말 날 용서해다오. 보고 싶다.